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이번달 5월달부터 중반기, 하반기 12월 사이에 어느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선방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주를 분석하고 설명을 할 때는 전체를 놓고 봐야지만 오늘은 일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선방하는가 한번 식간을 적어보겠습니다. 가을병정무기경신임계 있습니다. 가을병정무기경신임계 이 중에서 2022년도 5월에서 2022년, 2022년도 5월에서 올 12월까지 이 사이에서 그래도 어떤 일간이 가장 선방하는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뽑는 것을 신금으로 뽑겠습니다. 신금. 일간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토를 뽑겠습니다. 기토. 기토. 일간 기토와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5월에서 12월 달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저는 좋을까? 좋은가? 첫 번째는 뭐냐? 혹시 취직 시험을 하고 있다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공시생이라면 시험운 취직운 이 부분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곁들어서 뭐냐? 배우자 이성운 이성운 기토와 기토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 어떤 사람에 한해서 여성에 한해서 여자분에 한해서 이성은 배우자 운이 올해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토와 신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도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만약에 하반기에 11월달에 11월달 양력 11월달에 시험이나 취직이나 아니면 어떤 이상의 관계된 거라면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토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할 것은 혹시 9월 달, 양력 8월 달 넘어서 8월 말기에서 9월 달 즈음에 이것도 참고해 보다 얘는 조금 세모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급이 좀 낮다. 11월보다는 좀 낮다. 급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반기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신금은 많습니다. 혹시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당장 지금 이번 달, 5월 달, 4달이죠, 5월 달. 양력으로 5월과 6월과 7월 달, 저는 한번 괜찮다. 그 다음에 10월달, 12월달. 이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반기, 기토는 상반기를 노렸어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올해 1월, 2월, 1월에서 7월달을 노려보는 것이고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5월, 6월, 7월, 10월, 11월달. 이 달이 괜찮다. 어떤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놉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0관 중에서 왕중 왕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엄은 여러가지 이성은 그 다음에 취직은 노력을 말하다. 5월 6월 7월 10월 11월달 그러니까 하반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 시기를 활용해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앞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지만 단 신강 사주한다 이걸 예를 들어 신강 사주 사주가 신강 사주에 한해서 이렇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신강 사주에서 신약 사주는 약합니다 근데 신강 사주는 굉장히 당기는 힘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신강 신약을 만약에 나는 모른다. 모른 경우는 그래도 근데 기토와 신금은 이런 달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달에 비해서는 분명히 유리한 달이니까 참고해 보시라. 그러나 신강한 사주는 반드시 내가 이 시기에 목적을 좀 취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와 신보다 좀떨어지지만두 번째로 선택하라면 저는 병과 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병정. 그리고 인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인수. 병정과 일간 병화와 정화 인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는 올해는 그래도 조금 기신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선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정은 무엇을 원하냐. 병정. 병정은 남자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남자에 한해서, 이때는 배우자 운, 이성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남녀 상관없이 재물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취업과 공식,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대한 것은 조금은 여기에 비해서 약하지만은 취직, 기업 들어가거나 취업, 이 부분과 돈과 관련된 부분,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병과 정은, 임은 올해는 그래도 좀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달이냐 어느 달에이 병이 있냐 병이 저 있느냐 병화를 갖고 있는 일간은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이번 달, 5월 달도 약간 이건 약간 선방을 할수 있으나 그러나 9월 달 정도를 한번 놀아봐라 양력 9월 달에는 생각지 않게 돈이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8, 9월 달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걸 얘기죠 8, 9월 달. 특히 8월 달과 9월 달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화. 정화는 병하고 다르게, 이때는 뭐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번 노려볼만 하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남녀노소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한번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이민 연에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취업 기운이 있다 언제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8월 달 이렇게 양력 8월 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8월 달과 11월 달 한번 도전해봐라 11월 달 12월 달 하반기 하반기에 4, 4분기에 취업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어떻든 정화에게는 좋은 취업과 관련된 혹시라도 이때 취직을 해서 아니면 취업을 해서 합격을 해서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병과 정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일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병과 정을 갖고 있거나 기와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는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노려봐라 이거래요. 돈, 재물. 남자에게는 이것은 이성에 관계된 문제다 이성. 그러니까 이성이 생길 수 있는 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여자는 해당 사항이 좀 약하고 남자는 특히 강하다. 돈과 관련된 남녀, 노소, 일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일단 뭐냐면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치고 나가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달이냐 어느 달이냐 인사오술, 인사오미술 해.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건 인사오미술인데 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일는 지났으니까 사오미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가장은 사오미술해. 그래서 인수도 돈과 관련 된 부분에 한번 괜찮다. 치고받기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미월과 수월은 미, 미와 미 술월은 이때는 여성의한에서는 여성의 안에서는 일과 관련된 부분, 업무, 일 관련된 부분에서 승진이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봐라.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있더라. 뭐죠? 신강했을 경우에 의하겠죠. 신강한 사람들은 괜찮다. 한번 노려볼 만하다. 다시 이야기해서 또 신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신약한 경우는 조금은 여기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냥 흘려가고 그냥 그 탈을 놓치는 것보다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일간식관 중에서 저는 신금 자체를 가장 여러 가지 종합, 종합선물이나 종합적인 기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신금이고, 기토와 신금은 급이 좀 크다. 그러니까 뭐냐, 기토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적을 좀 취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라, 치고받고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 어쨌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치고 나가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정, 임, 이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토는 하나 팁은 키토는 뭐냐? 양력으로 양력으로 진 4월달과, 4월달과 8월달. 양력 8월달, 11월달, 12월달 이 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양력으로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달을 한번 참고해봐라 돈과 관련이 좀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래도 이 달의 돈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열 가지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나머지 일간은 어떠냐 나머지 일간은 조금 때를 기다리고 오히려 앞으로 한 5,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얘네들은 올해 좀 자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 일간들은 내년에 그 상태를 자기들이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간 하나만 갖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이 일간 하나만 가지고 심각한 경우, 하반기가 어떻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설명, 일추해서 설명할 수가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그래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한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이 일간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더 준비해서 더좀 갈고 닦고 칼을 갈아서 내년에 그 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